예. <웃음> 이제 뭐, 혼인, 가정, 교회가 이제 10일간까지죠. 그 다음에, 여인의 덕이 이제 두 번째로 더 이어지고, 나머지는, 호, 그, 겨로, 결혼의 이제 조건, 혼인의 조건, 조건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어, 그, <웃음>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남편의 덕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번 시간에는 여인의 이제 역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첫, 어, 첫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중간 상태로 어,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 이제, 완전한 대로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어 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 둘이 짝 지워서, 이제, 구 약의 유일한 교회이고, 나라로서,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이 일에,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함으로써 그것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심판의 말씀 중에 이제 남, 남편이 타락 이후 겪게 되는 일들과, 이제, 그, 여인이, 여자가 이제 타락 이후 겪게 되는 일들이 쭉 나와있지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남과 여과 이제는 타락 이후에는 서로의 그 모든 불화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불통하는 그런 일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회복자를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회 속한 자들이 정상하게 혼인 가정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먼저다.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혼인도 이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는 것이지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늘의 원형으로 두고 이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관계를 잘 알아야지 첫 출발을 첫 단추를 잘 채워야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도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혼인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웃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이제 그리도의 스 몸인 교회한 분자로서 행보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의 방도를 쫓아서 하나님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제 이웃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웃음>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할 그런 대상을 이제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 안에서 또어 그것을 어 경험하고 경험하고 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항상 주 안점이 항상 내가 아니고. 그리토와 교회 관계. 내가 거기에서 복속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서 어, 내 에, 삶의 행보와 목적을 취해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웃음> 예, 그것이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이제 서구 문화, 혼인 문화라든가, 저기 동양의 그 혼인 문화가 그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 일반 은총도 이제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사회를 유지하고 국가도 유지하고 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구의 문화가 장점이 있고 또 동양의 그 혼인 문화가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또 그것을 조합해서 어, 참된 그 혼인의 문화를 나타낼 수는 없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새로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서 자기 수준에서 그 혼인의 문화를 더욱 완성된 상태로 끌고 나가는 것 그것 그것이 이제 적극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 혼인의 바른 도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뭐또 동양의 유교적인 생각에서 개인 그 개인이 이제 말살되고 공동의 경영을 통해서 이제 집단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그런 일들 유대 사회 유교 사회의 그 혼인관과 폐단이 나와 있는데요.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이런 일이 있었죠. 여자들은 거의 뭐애 낳는, 애 낳고 밥, 밥, 밥 하는 그런 부엌 대기 정도로 부엌 대기 정도로 알고 애, 애 낳는 그런 존재로 알고. 그 여자들은 같이 밥 저기 밥도 못 먹게 했잖아요. 부엌에서 저기 어, 밥을 부뚜막 위해서 밥을 먹게 한다고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철저히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면 이제 쫓겨가는 걸로 알고, 뭐, 그 일을 위해서 그집 귀신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혼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사실은 아주 이제 타락한 이후 변질된 그런 혼인관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정이 이제 목적과 세워진 목적과 질서가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저, 전제하고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과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을 반영한 존재로서, 그, 개인이 존재하고, 남, 남자와 여자가, 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이제, 그,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지음받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토와 교회의 관계를 원형으로 해서, 이제, 가정, 을 세워 나가야 되고, 가정의 목표를 어, 잡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 염두에 두고 가정의 질서도 세워 줘야 돼요. 그, 남녀평등의 의미도 사실은 어, 맞지 않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어, 남자가 하늘이고, 뭐, 여자가 땅이니까, 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그런 표현도 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어, 이 땅에, 에, 낮아지셔서 그 나라의 왕대심의 그 실질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섬기는 자로서, 언약의 머리고, 언약의 어, 대표자이시지만, 그, 절대 그, 가지신 그 힘과 지식과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 섬김으로서 그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되고 가정의 목표와 가정의 그 존재 당위를 그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니까, 아내, 그 중에, 그렇게, 그런 틀에서 이제 아내의 주의와 의미가 무엇인가? 일단은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남, 남자가 정상하게 간다고 하는 전제, 언약의 머리로서 존재,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자기 사역을 잘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남편이 그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조상 조상의 유정한 유전한 그런 망령된 행실을 가르치면 거기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요.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이제 아내가 순종을 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아주 복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원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특, 아, 아예 안 나오네.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 감복해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그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여자는 음, 남편을 섬겨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사실 언약의 머리들이 대표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앞에 나와서, 그렇게 들레게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이제 가르칠 수 있고, 어, 봉사할 수 있는데, 어, <웃음> 앞에 그, 전문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웃음> 아 하나님의 그 삼직을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거기에 종속된 일은 할수 있지만 그 역할을 직접 맡아서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뭐 비상한 시기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남자들이 전혀 뭐 전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고 어그그 그 중에 이제 여, 여인들이 그렇게 앞서서 그런 일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 그런 일을 할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다 진, 진, 진정으로 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알고 잠잠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욕의 아내 케이스를, 어,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미갈에 대한, 아, 예를 들었어요. 욥은참 동방의 의인이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아, 집안에 별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집안에 일이 생기고 나서는 아주 이상하게 이제 본색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 젊었을 때 이제 저 서로 좋은 관계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도 그걸 잘 몰랐었겠죠. 그런 이렇게 이렇게 될줄 미리 알았으면 뭐 <웃음> 혼인을 하지 않았겠죠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잘 순전한 모습이 있다가 이제 위기 때 이렇게 아참 형편없는 말을 했는데 <웃음> 아참 어리석은. 아,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비, 음. 그러니까 요비, 요백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요분 분명히, 아, 그런, 저, 그런 교육을 핵 자식들한테도 했고, 본인 삶도 그랬고, 어, 그, 이, 이 일이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했죠. <웃음> 근데 저기 요배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은참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다윗의 아내 미갈의 경우는 굉장히 또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젊어 젊어서 이제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을 해서 어 사울은 그걸 보고 자기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근데 두 미갈은 아 다윗이 좋아서 혼인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은 굉장히 그 도덕적이고 어 그런 그 권위적이죠. 굉장히 권위적이고 도덕적입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각이. 근데 그런 그, 그 하나님의 괴가 그 들어오는 걸 너무 주, 저, 기뻐해가지고 다윗이 춤을 췄는데 그 이제 다윗이 춤춘거 가지고도 이제 사람들이 저기 말을 많이 해요. 다윗이 춤을 췄을때 막춤을 줬겠나? 다윗은 막춤을 추지 않는 걸로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그냥, 그야말로, 이제, 뭐, 흥에 취해가지고 막 춤을 추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름대로, 그, 질서 있게 춤을 추었다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으로서 일반, 아, 일반 전제분주의 왕의 자태라고 하는 것은, 제 처음이 권위잖아요. 권위. 근데 그 권위에 맞지 않는 그런, 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미간의 생각 근본적으로 왕에 대한 하나님 나라 왕에 대한 시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윗이 외모로 좋았고 다윗을 사랑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혼인을 했는데 다윗이 구속사 안에서 자기를 알고 자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이죠. 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셔 갖고 그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취해 가는데, 그걸 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철저히. 목, 어, 뭐, 왕은 이래야 된다. 하는 전제가, 그러니까 아주 세상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도 아주, 어, 부정적인 그런, 아, 저, 저 이제, 욕도 아주 부정적인 경우를 보였고, 이다윗 욕의 아내도 그랬고, 이제 다, 다의저 미갈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는 뭐,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삭의 역할이 독특해서 그렇지만, 아, 아브라함이나 저기, 그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 일부 다처제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락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그것은 뭐 허용을 하고 당신의 그 구속 역사를 펼쳐 오신 것이지 그 일부 다처를 허용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그 그, 그들의 그 인간의 타락함 위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 인간의 타락함 위에 크신 그 지혜를 쓰셔가지고, 아, 당신의 구속 역사를 아, 전진시켜고 어, 완성하셨다. 사실, 아, 일반적으로도 이게 이제, 지금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또 이슬람권에서는 일부 사처까지 그 허락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 그들 나름대로 무슨 룰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그래서 그렇지, 그 일부 일처로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일부 일처 안 하고 이렇게 했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타락이후. 사람이, 어, 마음으로 탐하면 다, 저기,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가늠한 거라고 했는데, 그런 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거 보면, 보, 보는 대로 다 좋다고 생각하면, 뭐, 그 일부 다처가, 그, 이제 사실은 일반적 본능적인, 타락의 본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거,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죠, 사실. 아무튼, <웃음> 그, 이제, 다윗도 그래서, 이제, 미갈 이외에 아비갈도 있었고, 학기도 있었고, 뭐, 그, 저기, 바세바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미갈만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하셔가지고 역사를 끌어오셨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웃음> 미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그 태도를 아내, 아내로서 정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해서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실은 힘을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계승자는 아,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됐습니다. 미갈은 제외됐고요. 미갈은 그 폐비가 되지 않을 안 어떤 뿐이지. 사실은 뭐, 거의, 그, 여긴 뭐, 이제 생과부로 혼자 살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웃음> 아, 혼인부재 상태로 들어갔다. 정상적인, 그, 하나님께 대한 정상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서, 이런 혼인부재 상황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아, 배우자 선택의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거 그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선택한 뒤에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 이제 서로 어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하 것입니다. 한쪽만 일방통행으로 자라버리면 아 이게 아주 정상한 가정을 꾸리고 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를 어두 가지. 예,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약간 긍정적인 예고 하나는 부정적인 예고 유명히 그 소설에 나오는 그, 그 여주인공 여류 작가 가정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 어, 프린스 <웃음> 그, 그 남편 프린스 엘버트 <웃음> 프린스 엘버트 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유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제 혼자 글잘 써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뭐 남편이 이제 그 자존심이 상하고 배리 꼴리니까 이제 이혼을 한 경우가 됐잖아요. 그런데 프린스 엘버트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남편으로서 그 여왕 그 여왕 뒤에서 실질적으로 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남편이 됐지요. 그러니까, 뭐, 여기, 그런, 재미있는, 어, 얘가 그렇게 나와,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 읽어서 아실 줄 압니다. <웃음> 그,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 철저히 아내와 남편의 위치로 있었고,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여왕이었지만,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근데 사실 부부간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로 있었기 때문에 그실그 그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긴 했지만 그 뒤에 그입김은 남편의 역할이 컸던 거죠 입김이 컸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 일반적인 예인데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경우를 봐서도 이렇다 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당연히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심지어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하면, 아,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에, 좋다고 보여져요. <웃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앞장서서 주장하지 않고, 어 이제. 일반적으로도 언약의 머리니까 그 사람을 언약의 머리를 높이면 곧그 아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그 일을 해주면 그게 아주 덕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반적인 역할도 안 하고 서로 이제 저 권력 다툼을 해버리면 부부간에 아주 이제 여기 유명히. 이 여류 작가처럼 아주 가정이 그 여, 여류 작가의 가정처럼 가정이 파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간에는 같이 자라야 되고 같이 자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죠. 먼저 보험 받은 사람으로서 지혜를 써서 상대가 상대로 자기 위치에서 더 일치 월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자와 그,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그 실력이 있으면 지혜롭게 그, 저기, 목사가 잘, 자, 자신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렇게 그 배려를 해서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 우리한테 안 맞아. 그래가지고 싸움 시작하면 이제 맞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도 보겠지만, 그게 이제 다 그런 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 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발휘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쓰게 되면 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기독교 강요 공부할 때도 생각했지만 연약한 자라도 세워지면 주님이 세워가는 것을 그 서로 보는 거잖아요. 또, 목사가 또 이만큼 앞, 앞장서서 가면, 성도들이 잘, 왜못 쫓아오냐고 책은 할 것이 아니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 도와 교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키워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쓸데없이 나한테 격이 안 맞는다. 격이 안 맞, 격이 맞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왜냐하면, 자기, 자기가 그 격을 나타내야 될 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격을, 격을 안 나타내면, 어느 사회도 다어지러퍼지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저기, 뭐야, 온그 강을 다, 저기, 시커멓게 만들어 놓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불평이, 불,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본, 본의을그 생명의 본질을 취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화평으로가지 그렇지 않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내세우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해버리면 다 이제 다, 뭐, 가정을 이루도 깨버리고, 교회를 이루도다 깨버려요. 교회를 이루어도 다 깨버리는. 이게 악한 거죠.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